자, 이번 시간에는 잠시만요. 자, 이번 시간에는 CNC 선반 기능사 자격증 프로그램 작성해보기 나사편 입니다. 앞전에는 저희가 외경, 황삭, 내경, 정삭 까지만 했었죠. 추가적으로 나사가 있는 경우 어떻게 작성을 하냐 일단은 소재 소재를 설정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 현장 기준으로 말씀을 해 드릴게요 이런 경우 예를 들어 65x 뭐 저는 그냥 이쪽을 먼저 가공하고 해도 되는데 설명을 좀 해야 돼서 1, 아니다 그럼 1차 2차를 나누는 게 낫겠다 소재를 100 65파이에 1 0 0 m m 이게 98이니까 101 하셔도 돼뭐 이렇게 치고 1차 1차 1차 머리 부분을 먼저 깎을 거거든요 그러면 은 조를 뭐이 정도 이 정도 물어놓고 이거를 깎아야 되니까. n, n1, 황사. 자, 외경, 황사. 외경 황사 t1번이죠. 0101m41. 음, 별 의미는 없겠지만, 은 일단 설명 없이 제가 다 작성을 하고 설명을해게요명서할게요 X, 70, 점 z 5 0점 z 0 70, 마이너0 2 0 x. 0 70, 70, 70, 70, 70, 70, 7거를0 70, 70, 70, 70, 70, 70, 는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보통 현장에선 이래고 야 아니 계산기를 안가져온네 내가 와씨 머리 크노. 자, 가, 계산기를 가져올게. 36. 더하기 8 0 빼기 9 28. 28. 28. 28. 28. 28. 28. 28. 28. 2 z 2 x 5 8 2 3 28. 0 8 28. 2 x 59에 3 2이 28. 28. 2 30이니까 6. 방향값이죠. x 5 9 3 w-3. 35. 아니, 이건 안해 되겠다. 하고 .W 1. w-1. 황삭 황석 공격, 황삭이 되겠고, 음, 정삭으로 하자면은 애님. 외경 정사. 정상. 외경 정사은 T2번. 0209-02 보정. 아. M3M8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어차피 1500으로 갈 거라서 회전이. 9.5m. 6, 53이죠. 50점에. .6. X 59점. Z -3. .6. 마이너스 5 0 m 6m. 6m. 6 0 6점0 6m. 6 100까지 갔죠. 6m. 6m. 6m. 6m. 6m. 6m. 6m. 6m. 6 자, 설명을 드리자면은, 황사 공구로 70, 여기 와서, 마우스 보이 여기 와서 위에서 단면을 내리고, 그 다음에 올려서 62죠. 62. 여기서 35까지 가고, 그 다음에 뒤로 빠져서, 이점 2점 위로 빠지고 뒤로 빠지고 뒤로 빠져서 내려서 앞으로 가고 가고 다시 빠져서 밑으로 가서 면치 45도 더 주고 빠지고 정삭도 마찬가지 주주주주 하면은 되죠 이게 1차 1차 가공이고 뭐 보통 대가리 깎는다 하죠 대가리부 깎고, 척킹부를 다시 조를 깎아서 물고 59파이 부분을. 2차. 2차. 보통은. 아, 팁? 팁 설정을 하는데. 여기다 적을게요. 아까 65에 100 이었죠. 65에 100 마우스가 밑에는 안보이네. 65에 100 이니까 아까전에 뭐 1mm 날렸다 치고 뭐 1mm 남았다 치고 다시 2차 조를 깎고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공구. 쓰는 게0 3사0구0시에7 09는게 제일 이상적0죠0 8 1 0 010 1 0 1 4 010 0 1별 의미가 없어요. 010 아, 0 463은 0 010 0인0 010 010 0 보통 이렇게 해도 뭐 의미는 없는데 60, 70점, 750점 똑같이 위, 위에서 원점, 한면 한번 내리고 70점, 시작점에서 사이클 3점. 사이클은 여기서부터 작성해 나가는 거죠 14 파이 그러면은 저는 인선보장 쓸 거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12점 12점 시작점이 12점 14점 Z 0점 여기서 이렇게 와서 올라가야겠죠 X가 26점이죠 어 26에 Z는 뭐예요? 9 마이너스 9점 그리고 어 Z26에서 쭉 간다 20점 근데 어 36에 2 5피죠 근데 여기 면치가 2.5C네요 외경은 36 이라는 말이에요 나사지만은 X36.C 2.5를 해도 돼요 자동 인성보정인데 아 인성보정이란다 자동보정이거든요 우리 자동 R 이렇게 넣듯이 똑같은데 저희는 아직 배워가는 중이니까 그게 또그 기계가 될지 안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그래서 정확하게 하자면은 36에서 2.5 2.5 를 해요 그러면 반경값이니까 31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웃음> 하시면서 계산을 하고 2.5C를 어떻게 줄거냐 Z-20 더하기 2.5 를 해도 돼요 22.5 이래 해도 2.5c 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은 계산 한번 더 해야 되고 틀릴 확률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w- 증분값으로 그냥 2.5 틀릴 수가 없죠 2.5면 이렇게 되면 z 종점과 추가적으로 2.5 이런 식으로 그리고 2.5 여기까지 왔어요 쭉 직진을 해야겠죠 어 여기도 36이네 어, 여기까지 쭉 직진하면은 20 더하기 36 그러면은 56 그리고 여기서 어 그냥 면치에요 맞나 36 49네 어 그냥 면치는 아니네 x 49점 어 여기서 또 59까지 왔죠 또 증분값을 써도 돼요 근데 저는 계산 그러니까 Z 거리값은 이런거는 면치는 다 하는데 이거는 그냥 일일이 계산하는 걸좀 좋아하거든요 좋아한다기보단 틀리지가 않으니까 그럼 36 더하기 20 더하기 10 하고 계산기에서 딱 두드려 보면 딱 정확한 값이 나오니까 증분 아, 써도 되고, 너는 개인 취향이고. 자, 아, 이까지 왔죠? 49. 이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 이까지 와서 어? 3마이네3마이면 59에서 3마이면59 빼기 3이에요. 아, 6이에 반경이니까. 3 빼기 3. 3. 여기도 빼고 여기도 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53점. x 53. 에서 g 이거는 뭐예요? 시계예요, 반시계예요? 여기 와서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마우스가 보이는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는 시계는 이렇게 돌잖아. 요 오른쪽으로. 근데 이거는 반시계. 시계가 g 반시계야, g 3. g 3. x 59. 마찬가지로 증분 r 3. 이거 하고 안되는 기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은 이 끝점에서 더 가요. 혹은 저같은 경우는 안될때는 뭐 4까지도 놓고 이렇게 하고 71번은 가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U로 빠져야 돼요. U 72번은 단면으로 들어가기, 내리기 때문에 뒤로 빠져야 되고 그래서 72 같은 경우는 W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71이니까 U 그리고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해제를 계속 하거든요 호텔이은 항상 뭐 이런 식으로 빠지고 이까지가 외경 황삭이다. 알겠죠? 절입은 3 6파이. 6파이씩 3mm거든요. 3mm 3미리, 6파이씩 호텔량 0점. 아, 호텔량 1mm. 2파이가 되겠죠. 이거는 여기서부터 Gp가 n10이랑 똑같다 했죠. 여기서 부터 이거부터 시작부터 끝. n10 Q20까지, N10, Q20, 이게 Q20이라고 보면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지령을 해라. 그리고 이거는 또 파이에요. 파이. <웃음> 면으로 치면 0.25죠. 파이로 0.5, W도 거리값, 이 거리값을 0.1 놔둔다. 그럼 이 정도 되면은 그냥 CNM 지은 DNM 지고 이렇게 치고 올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피드는 0.3 공부조건은 거기 현장에 맞춰서 작업자가 하는 거고 저는 프로그램 설명만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자 보통 공정 공정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상 공정은 부화가 받는 순서 황사이 제일 부하많 알바겠죠. 홈부터 팔 수는 없잖아요. 맞죠? 황사으로다 걷어내고 그 다음에 N1 저는 이거 그냥 n 순서예요 공정순서 N1 외경 홈 홈작업 피치 2.5짜리 아니, 외경인데 왜 빛을 려 홈자로. 홈은 3mm로 할게요. 홈 공구는 3mm로 예시를 들게요. 보통 많이 쓰거든요, 3mm. 4mm 짜리라서, 폭이 4mm라 한 번에 해도 되는데, 그래도 사이클 한번 보여드릴게요. 홈 같은 경우에는 3번이죠. 0-3-0-3 03. 홈은 G50, G96번 안쓰는게 좋아요. 이거는 파이가 막 이게 59잖아요. 590이라고 생각하고 공 하나 다 붙었다 붙였, 생각하면은 음. 아니다. 파이가 크다. 100, 100씩 하자. 200씩 하자. 200씩 다 붙었다 치면은 G5096 을 쓰는게 훨씬 유리하고요. 작은 파이 같은 경우 는 97이 정답이긴 해요. 어차피 회전수는 작으면 다 1200으로 다 들어갈 거니까 별로 의미 없는 거지만 저는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쓰는 거고 이거는 작업자 재량에 맞춰서 바꾸면 되는 거고. 자, 뭐500 넣고 여기서 시작점을 다 걷어냈죠. 0.5는 남겼죠. 36이잖아요. 그럼 30. 여유롭게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거예요 3mm가. 홈 같은 경우는 앞쪽에서 팁이, 팁의 앞쪽에 세팅되기 때문에 홈으로 치면은 뭐 이거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나 호이 대충.. <웃음> 어잘 그랬네. 호미 <웃음> 대충 이렇다 치잖아요. <웃음> 이렇다 치면은 이 앞쪽에 보통 세팅을 해요. 앞쪽에 세팅을 하고 뭐 이거는 선호에 따라서 뒤에서 는 사람도 있고 앞에 하는 사람도 있고 보통은 앞에 하죠. 앞에 하고 Z- 이까지 와야 되겠죠. 앞에 먼저 찌를 거냐, 뒤에 먼저 찌를 거냐는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 저같은 경우는 앞을 먼저 찌릅니다. 그러면은 여기 20 더하기 어? 20이죠? 20 더하기 4 그러면 44 44인데 저희는 바로 정상을 하는 게 아니니까 43.8 이쪽에 0.2를 남기는 거죠. 음, 보통 더 남기는 데잖아. 제 스타일대로 할게요, 그러면. 아, 3mm니까. 0.5 남기면 4 m m 딱 되겠네. 7. 75. R 0.1. X 31.5. Z 마이너스. 여기서 중요한데, 3mm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20 더하기 20. 20 더하기 20이죠. 그러면은 팁이 여기 있어요. 팁이 여기 있죠. 그럼 여기서 내리면 어떻게 돼요? 3mm를 뒷날이 닿잖아요 여기가 맞죠. 그래서 3mm를 더 가야 돼요. 응. 더 가야지 이게 딱 맞는 40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43점이 되겠죠. 43까지는 와야지 뒤에 이쪽이 내리는 게 가공이 되니까 43점. 보통 3정도 가면 은이 값은 환악이랑 비전이랑 다르기 때문에 뭐가 맞다라고는 말 못해드리겠는데 환악은 5mm 비전은 공하나 더 붙이면 5mm 길이도 거리값 음. 이게 딱 끝나면은 시작점으로 오거든요. 37에 37파이에 43.7 그러면은 저는 보통 황삭 증상을 같이 짜니까 황삭 같은 경우에는 z 트 마이너스 42. 인선 보정 안 쓰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하 써도 되는데 너무 설명이 복잡해지니까 시험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는데 없는데? 어. 음. 이게 선택인데 이렇게 내리고 한 번에 올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리고 가공하고 올리고 이렇게 내리고 가공하고 이게 FM이긴 해요 편대로 할까? 편로해볼게요아 귀찮으니까 편한 대로 해볼게요. <웃음> 그러니까 이 뒷날을 먼저 이용해서 오른쪽 편을 가공하고 앞날을 이용해서 왼쪽을 가공하는 게 정석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귀찮아갖고. 75 사이클은 시작점에서 쭉쭉쭉쭉쭉쭉 내리는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그냥 재활해서 이렇게 계속 내려요. 이런식으로. 그러니까 앞에서 그냥 여기까지. 폭이 넓다면 이걸 참잘 쓰면 좋겠죠. 이거는 깊이. 5mm씩 들어가고 빼고. 5mm씩 들어가고 빼고. 빼는건 0.1. 들어가고 빼고. 들어가고 빼고. 이거는 그 다음에 거리. 음, 2.5mm 더 가서. 혹은 시작점, 종점만 바꾸면은 뒤로 가거나 앞으로 가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정, 여기가 딱 43이 되어야 돼요. 43. 그러니까 1시 주, 주는 거죠. 42. 그 다음에 41. 시작점에서 42. 그 다음 에43 해서 내려오고 앞으로 44 가고 36. 그 다음에 면치, 알 주고, 45도, 45도. 딱 이렇게 되는 거죠. <웃음> 뭐, 이거는, 정확하게 하려면 좌를 짜고, 40, 면치는 아까 30, 43.7까지 갔잖아. 43.6까지 가서, 6까지 가서, 올린다, 올라간 다음에, 다시 앞으로 내리면 돼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제가 귀찮아서 안한 거고 그래 해도 되고 저래 해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N2 나사죠. 나사 나사가고 피치 2.5짜리 2.5피치짜리 나사는 4번. 공사 공사 공사 나사도 무조건 고치를 써야돼요 회전수가 바뀌면 시작점이 바뀌니까 이거는 필수 대충 줄게요아 여기 절삭결안찍겠네 음, 36이니까 37점 0점 이 앞에 가서 딱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들어가서 마이너스 1 8 정도 되겠네요. 92X. 저는 92를 선호하기 때문에 92. 시작점은 Z-18이고 끝점은 보통 2.5P잖아요. 좀더 가야 돼요. 딱 2.5라 아니다 딱 이게 40이잖아요 종점이 40이라고 딱 40만큼 가는, 가는 게 아니라 피치만큼 더 가야 돼요 그래야지 한 바퀴 도는 거니까 덜 미잔사기 안나 미잔사기 안 남죠 그래서 좀더 가주면 좋고 좀 막힌 거 막혀 막혀 있다 이렇게 단면이 막혀 있다 그러면은 뭐 0.1 냅두고 50이면 49.9 정도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이거 여기도 여유가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 44까지니까 이까지가 43까지 가주는 게 제일 좋아요 피치 2.5 X 여기서부터 종점만 알면 돼요 어떻게 구하냐 M36에 2.5니까 36 빼기 2.5 이거는 반경값 안 넣거든요 그러면 총점만 적어주면 돼요 33.5가 총점이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35좀 귀찮은게 있어요. 35.7, 35.0.5 단위로 끊을게요. 이거는 절임량을 알아서 조절하세요. 35, 34.5, 3 34 4 34.5 이런식으로 줄어나가는거죠 줄여나가는거죠. 34.7 삼점 오뭐 이런 식으로 빠질 때 그냥 이렇게 증문으로 그냥 뭔지 원래 시작점으로 오기는 올 건데 여기서 Z를 넣어도 되고 이렇게 뭐 저는 항상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나사는 외경 나사는 유 내경 나사는 뭐 이거는 개인 선택에 따라 다른 건데. 음. 이렇게 치고 여기서 황상만 해줘도 돼요 이까지만 그리고 다시 한번 정삭을 한 뒤에 다시 한번 쳐도 되고 일단은 가공을 할게요 아 가공이란 다 설명을 할게요 N3 정삭이죠 명정삭 t e T란다 정삭 같은 경우에는 CNMG 보다는 DNMG가 좋다. 는 황삭을 추천. 뭐 0.4에서 0.8알. 사실 조도내는 거는 0.8이 더 좋아요. <웃음> 하지만 개인 선호에 따라 다르니까 이거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아, 인사 핸네 t 0202. m 4 3 아, 음. 환악에서는 이게, 제가 자꾸 4를 계속 쓰는 게, 4 쓰다 지워졌잖아요. 이게, 환악에서는, 정, 정, 정회, 설상률 거든요. 비전에서는 63이고, 그래서 자꾸 이걸 제가, 이걸 습관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걸 또 제가 쓰네요. 근데 기계가 뭔지 모르니까, 정석대로, 하죠. 자 정삭입니다. 뭐 위에서 내려도 되고 앞으로 올려도 되고. 이거는 황삭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1차 일차 말고 2차 황삭. 이건 이건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도 한번 입력을 해보죠. 이거랑 뭔 차이가 있나. 정삭이랑. 자 저같은 경우를 주죠. 사실상 이건 나사칠 때 제로가 다아 나사칠 때 이걸 설명 안 했대. 나사치고 일반적으로는 나사 등작이라고 하나요? 제가 이걸 또 준비를 안 해놨네. 나사 TV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없네 어. 어. 뭐 소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방금 아무거나 치고 들어온 거예요 좀 확대가 된게 없나 말고 나사를 치면은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 면이에요 이게 이 면이거든요. 이 면이 보이는가? 이 일자면인데, 일자면으로 치수를 치다 보면은 이게 일자면이 다아요다하면서 측정값이 나오거든요. 그 측정값이 36에 제로. 보통 마이너스 100분의 5에서 0.1까지 두거든요. 그거를 제로로 맞추면 은 제로로 맞춰놓고 응. 맞춰놓고 정상을 하는거죠. 정상하면 뭐 같은데 정상이 되겠죠. 별 의미는 없는데 일단 그냥 쓸게요. 설명하 길어졌다. <웃음> 여기까지 했죠. 36점. 응. 그리고 20 더하기 36 56이죠. 그럼 여기서 여기 와서 이렇게 해서 쭉 일자로 와서 다시 여기까지 왔는 36까지 왔죠 여기서 49점 절트 마이너스 다시 20 더하기 36또20 더하기, 20 더하기 36 더하기 10, 66점 66점 에서 여하튼 이쪽에 뭐 r 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뭐 그냥 TV 0.8R 이라고 4R 이라고 치면 좀 약간 너무 상관없겠다 그냥 할게요59 빼기 6 59 빼기 -26. 6은53 이죠 53 g3 x 59. w-3. 아예 3 R3. 여기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원래는 저 같은 경우는 이 더블 마이너스 1점이도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빠져주면은 버 같이 안 쓰거든요. 아니면은 편법인데 이렇게 이렇게 주는 방법도 있고 편법이면 중요한 시험이니까 편법은 제외하고. 45도 빠지 여기 도안 빠졌네 떠든지 하더자 여기서 정상이 다 끝났습니다 내리고, 올리고, 가고, 올리고, 면치 주고, 알 주고, 알 주고, 직선에 가고, 가고, 똑같죠? 항상이랑 보통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기도 합니다만 여기 버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사가 안 들어갈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같은 데 가공을 했잖아요. 이게 등짝으로 긁었을 때 36이 나왔고 여기도 36을 가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버가 서서 안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한번 더 지나가 주면 돼요 나사를 근데 나사를 지나가게 되면은 저같은 경우 회전이 같아야 되거든요 저같은 경우는 그냥 이걸 복사해요 그리고 여기 붙여넣기예요 3번 공정 다음에 4번 공정이 되겠죠 그래서 회전수를 조절하진 않아요 절대로 회전수 조절하면은 말했죠? 시작점이 바뀌어서 다줄나사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서 그냥 다 지워버릴. 이 정도. 그러면은 탁탁탁 몇번 가공하고 끝. 음. 이것도 절산으로 안틀었네. 여기까지가 1차 2차 1차 가공 공병 가공이죠. 어. 1차 정사 외경 정사 2차 2차 어떻게 되냐 외경 정사 외경 홈 광정사 외경 나사 뭐 중사기라죠 중사 그다음에 외경 정사 외경 나사 정사 이렇게 치면은 되겠죠 이거 면치 주는 방법에 대해 면치를 잘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 다른 영상이 또 따로 있거든요 탁월한 나사 가공 면치 뭐 이런 뭐 그런 제목인데. 그거를 참고해서 한번 보세요. 이상 이거는 전부 다제 내용에 그 영상 내용에 적어놓을게요. 참고하시고 설명은 잘 이해가 되셨을란가 모르겠네. 말하다 보니 엉뚱소리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횡설수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